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사실상 할인 혜택을 주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분양 입구로 완판이 이루어지던 1년 전만 해도 수천만원대 패키지 유상옵션으로 배짱분양, 옵션장사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약조건이 소비자 우위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다. 선착순 무순이 접수를 받기 시작한 시지라운 프라이빗은 분양금 1천만원에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대폭 변경했다. 모집공고 당시 계약금 10% 납입 조건을 계약시 5%, 계약 후 1개월 시점 5% 납입으로 변경했다. 또 중도금 60%를 중도금 40%로 낮추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업을 제서 무이자로 전환하고 700만원 상당의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건 변경으로 1천만원 이상이나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지역업계는 할인분양의 서막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올 초에는 계약해지 시 분양권 전액 환불이 가능한 단지가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 환불 가능한 분양권을 통해 실수요자를 우선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건설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부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안심보상제를 도입했다.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에 계약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 옵션비용, 재세공과금등 일부 제외를 돌려주게 된다. 롯데건설은 또 계약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 지원하는 특약해지금도 계약금 완납일 2길부터 입주시까지 일할의계약금의연 5.0% 가산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미분양 단지에서는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를 채택한 단지들이 이미 상당수다. 통상 아파트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자 신규 주택 분양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올초 분양 예정이었던 KCC건설의 수송프레스트스위치는 5월 중 공급에 나서며 포스코건설의 사일동 더샵 단지명 미정과 현대건설의 히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 히스테이트 영대병원역 등도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4월 분양으로 예정된 시지의 삼정그린코와 포레스트도 5월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지역 주택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누적되고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소비자 중심으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등 분양시장이 확실히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돌아섰다. 고했다. 대구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까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률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 아파트값 상승률도 둔화보합 추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공개한 올해 4월 2주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일 현재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26%로 전달 대비 0.02%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 3월 첫째 주 0.35% 상승률에서 셋째 주 0.29%, 4월 첫째 주 0.24%로 둔화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미분양 신호가 대구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올해도 3만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 며, 아파트 청약 시장 냉각과 공급 과잉이 미분양 사태와 아파트 값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 했다.